현안 좀 짚어볼 건데 네. 뭐 지금 정치권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현안은 역시 뭐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엘리자베스 이세 엘리자베스 여왕 예. 저 장례식에 윤석열 대통령에 참석하고 그일로 뉴욕 가서 유엔총회에서 참석해서 연설을 한다뭐 이런 좀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청와대도 있어보셨으니까 대통령의 네. 해외 수망도 많이 동행을 하셨을 거고 이번에 음. 저 대통령의 런던 뉴욕 일정에서 기대되는 점하고 우려되는 점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시죠. 부디 그냥 가는 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반드시 외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 왜냐하면 꽤나 많은 예산이 소비, 소모가 비소 되잖아요. 그러면 유엔총회에 가서 단순히 저 이제 대통령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러 가는 곳 아니에요. 음. 그럴 거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하고는 IRA, 이 네. 법으로 지금 산업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받아 갖고 오셔야 되죠. 음. 그 성과 없이는 저는... 또다시 지지율이 폭락하는 대참사를 겪을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네. 왜또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음. 물론 이제 그 영국에 이그 추도하러 가는 것은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유엔총회 같은 경우는 이 영부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음, 그럼 그런가요? 그 안에서 네. 어, 혹시나 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오. 되고요. 그리고 영부인도 가서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네. 음, 그러면 뭔가 어, 이제 우리가 없는 뭐 특히 복지 분야에서의 배울 만한 것들을 좀 보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좀 위로한다든지 뭔가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이라 네. 어, 해외에 있는 외신들도 그리고 네. 그 나라 사람들도 또 우리 동포들도 여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그저 따뜻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음...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 없이 그냥 간다 네. 그러면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될 겁니다. 그 청와대에 계셔보셨으니까 대통령 원래는 처음에 저 제2부속실에서 여사를 담당하시다가 이제 아, 저는 계속 이제 부대변인, 부대변인 대변인을 네. 했는데 부대변인으로서 이제 여사님을 좀 많이 네. 했었죠. 하고 이제 청와대변이 되신 건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 여사에 대한 그런 시선들을 잘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해외 나가서 그러려면 일단은 기획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정시 쇼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어떤 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며 목적은 무엇인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부속 씨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구장창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 지금은 일부속실에 같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구분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음. 그럼 국민들 입장에선 저 예산이 부속실의 예산이 대통령을 위해서 다 쓰는 건지 영부인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건지 음. 알 길이 없습니다. 음. 사람도 어, 영부인을 보조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제 관저팀으로 분리한다고 하는데 예. 어, 이것만으로는 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 부속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일정을 이 부속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건의사랑이라는 팬카페를 통해서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가 되버렸잖아요. 아, 같이 섞여서 운영하니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분리시켜야 되고 네. 이게 단순히 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되고요. 아. 이번 이제 유엔이라든지 혹은 영국 갈때 어떤 일정으로 이것을 여사의 일정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이 부속실이. 해야 어.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그 이부속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안 만드 현재까지 안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고집이죠. 고집이요? 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까 그러니까 앞으로... 공약은 저 활동하지 않고 재보실 만들지 그렇죠? 않겠다는얘기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집인 겁니다. 어. 본인이 한번 내뱉은 말을 번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거는. 어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정말 뚝심 있다고 라 표현하지만 나쁘게 얘기 안 하면 정말 아집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면 본인이 조금 흠집이 나더라도 단행할 건 해야죠. 음. 어, 공약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로부터 생겨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음. 누르시면 음.